후유 장애가 고정된 지 5년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며 민법 제 104조 위반과는 무관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법 2024단 525583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2004년 7월경 재해 후유장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2013년 2월경 도장작업 전 테이핑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경막하출혈, 축두구골절 대뇌 부종을 입었고 2013년 9월경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2018년 9월 12일에는 제1급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급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0월 17일 장애등급 2급 5호로 판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한 의료자문인은 제2급 후유장애를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26일 피고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구권 소멸 안내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현재 상태는 식물인간 상태로서 노동 능력 상실률은 100%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제1급 제3호로 재판정하였습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쟁점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부재소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로부터 180일이 되는 2013년 8월 18일 또는 제1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시까지 재해사망특약과 재해장애연금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바가 없어 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왕선되었다 할 것입니다. 약 5년간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장애 상태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다 원고의 아기 또는 과실 여부 원고는 2018년 9월 12일경 장애 등급 1급을 받았고 2018년 10월 17일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 등급 제2급을 진단받았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 등급에 따른 보험금의 적용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장애 등급 제2급이 적용됨을 전제로 재상해 보험금과 재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완료하고자 하는 것을 알수 있었을 것이고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할 것입니다. 쟁점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공방,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극부와 반대 극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 피고에게 폭리 행위에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며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